어디까지 심리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공,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자고요 자 내가 지금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돈과 상관없이 처음이기 때문에 돈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능력만 되면 여러분 돈 하나도 필요 없다 막 그냥 힐링센터는 내가 가면 어디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돈 이것이 신제 우리는 뭐돈 내고 가서 뭐내돈 주고 내돈 받아오는 그런 생각 나는 공부만 열심히 했고 내 실력만 충분히 발휘하는 거는 실력만 발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도 뭔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아가 머리가 어떻고 두뇌가 어떻고 이건 좀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기초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술이 사주의 근본을 기초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체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능이라든지 두뇌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거 갖고 풀어야 돼요 자두 번째 우리는 심리학 중에서 지금 심리학은 전부 다 심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행동심리만 배우게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이 행동심리. 행동심리는 지금 이제 현재, 현재 이 행동심리를 하는데, 뭐, 색채 미술심리, 뭐,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심리 테스트 갖고 하는 방법, 범죄심리, 막, 전부 다 해가, 전부 다 현재 심리만 생각을 하고 풀어가는 거에요. 그럼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자, 그렇게 행동심리만 하는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또다 배워야 됩니다. 이것도 다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체면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기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알수 있게 됩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르게 되면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에 우리는 필요한, 우리는 습성 심리를 이거는 현재. 어느 대학에서 어느 학문에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습성 심리를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습성 심리 이거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이런 습성을 풀게 되는 거죠 자네 번째는 우리는 내면 심리다 인간은 현재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다 자기가 습성에 의해서도 바뀌고 순간적인 변화에서도 바뀌고 이래서 타고난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은 자 내가 타고난 우리가 행동상으로 심리적으로 자 행동이 좀 격하다 그런데 현재 행동하는 것도 격하다 누가 보니까 격하다 이 사람은 병일까 아닐까 타고난 것도 격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현재도 못되게 행동한다 이 아이는 병일까 아닐까 병 아니겠죠 타고났을 때도 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것의 내면 심리를 그동안에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심리 테스트에 의해서 니는 행동이 잘못되고 나쁘게 되고 이렇게 판단한 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거예요 자 다섯번째 우리가 심리하게 되면 이 색채하고 미술심리를 색채, 미술심리를 우리는 많이 한다 지금 학과가 있고 미술심리학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이 그림만 그리갖고이 그림 그리는 걸 객관적인 답도 없이 이 선생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많은 틀터리도 모르고 뭐.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눈치 보고 가면서 상담하는 엄마를 눈치 다 보고 맞는지 틀린지 이거 파는 거야. 이거는 답이 아니거든. 학문적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리법에서 이 심리법의 분석법을 다 우리는 풀게 되는 거야. 자 여섯 번째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하다 보게 되면 우리는 심리 도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타로카드 우리가 만드는 일반 타로가 아니고, 천부경 숫자, 숫자 카드입니다. 자, 이 숫자 카드를, 이것을 우리는 세포 심리 카드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행동 심리를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가 애기들을 심리라는 것은 애기때부터 우리는 상담하기 때문에 애기에 뭔가 관련된 것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진로상담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애기들은 뭐 진로가 어떻게 올바르게 진로상담을 할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성격분석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아홉 번째 이거는 젊은 사람들끼리 이것이 참 이혼한 사람들 많고 젊은 사람들 많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궁합풀이법까지. 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부다 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다풀락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스톱으로 풀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한 과목 한 과목 풀라 하면 이거 하면 4개월 시간 4구 36, 36개월 걸린 36개월을 6개월로 줄이갖고 한다. 응?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그 <웃음> <웃음> 근데 이 정도는 정말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 이 우리는 완벽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학교가서 가르치겠다 하면 이 과목들이 전부 다 교수 한 명씩이다. 한 학교에. 예, 예. 자, 그래서 이 과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내가 재밌는 분야를 선택해갖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내 가르치는데 나가고 싶은 사람은, 과목별로 특별 우리가 이 교육을, 트레이닝을 시켜갖고, 음? 지금 하는 거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강사적인까지 함께 바로 접근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완전 공짜 탑승하는 거지, 그치? 두 개의 능력을, 그거 있으두개다 받아가는 거고, 다섯 개 능력 이 있으면 다섯 개다 받아가는 거고. 뭔지 알기죠 잘... 응? 그 구체적으로 감이 잘안 와요. 그치. 오늘 첫날이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우리가 풀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차근차근이 한 개씩 이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 과목들이 현재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제가 이것만 주로 했습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것들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운세 사주를 풀 때, 운세를 풀때 부분적으로 풀어준 것이고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지 이것과 힐링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주에서 배우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아주 테크닉과 수리법을 해서 학문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한 감옥당 전부 다 감옥 한 개다. 학교 가서 배우면 한 학기 감옥당이한 개다. 그렇게 한 교수가 푸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푸는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을 할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뒤에 가게 되면 굉장히 자, 그래서 우리는 수리법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에 해당되는 이런 수리법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막 책이 오고, 이 엄청난 걸 요구, 이거 한 필요 없습니다. 9하면 9개만 태우고, 8하면 8개만 달고, 이렇게만 가면 돼. 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 그동안에 4년 동안 배운 걸, 지금 실감이 안 되겠지만, 4년 동안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 일주일에 단한번 해갖고 6개월 만에 이것을 몽땅 다 찐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 가 알겠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도로 한 서너 과목은 해야 돼요 그제 그죠? 교수가 되려면 스능과목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사는데 나중에 최고 우리가 히든카드는 이게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 습성심리 인간의 두뇌를 유행해갖고 습성심리를 통해갖고 우리는 명상이나 치유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상담원과 더불어갖고 이것이 바로 심리 테스트의 최고의 우리는 고단계의 그 비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머지는 행동, 심리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의 생동을 우리가 상담자의 그 주관에 의해서 막 풀기 때문에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심리 테스트도 안 그렇습니까? 심리 테스트 하면 똑같이 우리 IQ 테스트 하게 되게 되면 어릴 때 공부 열심히 부모가 시킨 사람과 하나도 안하고 IQ 테스트 하게 되면 시킨 사람이 월등하게 잘 옵니다. 그지 시킨 사람은 세자리 숫자고 안 시킨 사람은 두자리 숫자밖에 안돼 그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이말이야 그렇게 심리 테스트도 그 속에는 아주 이 편협적인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완벽하게 전부 다 소화를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타고난 것부터 시작해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두뇌에 가지고 있는 이 습성까지도 전부 다 풀어야 우리가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병도 보게 되면 자, 내면 심리는, 이런, 데, 내면 심리는 원래 좋은데, 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좀 나쁘다. 이러면, 이거는 병이에요. 그지 이거는 병이라.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타고난 것도 뭐 성질 더럽은데 지금 행동하는 것도 성질 더럽다. 이거는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지 이거는 우리는 트레이닝 거죠. 우리는 코칭과, 심리학에서는 코칭과 트레이닝과 멘토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는 트레이닝 시키갖고, 이런 것을 자꾸 표출하지 않도록 이런 인성 교육하고 이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힐링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들이 보게 되면 야 공부도 안 한다 공부 안할때잘안될때 공부 안 하는 것도 무조건 아가 머리가 안 좋아서 안 하는 거 깨울어서 안 하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기하면 안 된다 이것이 멘토링의 근본이에요 엄마도 이것을 자식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이것을 풀어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해가지고 우리는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강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아까 1년에 3억이라 했는데 이것은 얼마 안 가면 그 정도 가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협회들이 협회 그~ 수리상담 협회가 이 규모가 좀 커지게 되게 되면 어찌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은 그 협회 처음부터 다 초빙 다할 거예요 이~ 응, 그제 뭐~ 자원들을 데리고 가지는 지고 또 협회는 협회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되면 또 협회비도 많을 이 거예요 그제 협회비도 많이오고 검정고시 시험 응시료. 그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감독하러 가면 시험 감독기도 많이 주고 그죠? 그 보는 돈다 줍어야지. 그뭐 어떻게? 우리는 돈은 거확다 줍는 거죠. 먼저 뭐 우리가 만드는 거, 그죠? 음, 다 줍는 거죠. 만약에 제그 심리를 하게 되면 음, 음. 대 상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에 네. 그러면 그대 상자를 보지 않고 대 상자가 이렇게 음. 첫 번째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그 사람이 태어난 것부터 음. 있어야지 되니까 그럼. 사주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요. 음. 진행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없어도 아, 사주로부터 진행을 안 합니다. 사주는 다 알게 됩니다. 심리는 이거 빼뿌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 심리를 드는 하면 사주를 다 알아버려요. 그럼 대상자가 음. 현재 여기에 현재에 있지 음. 않더라도 음. 그 자리에 없더라도 음. 그 사람의 태어난 걸 가지고서 행동 심리나 잠재의식까지풀수 있는 다다풀수 있지. 네, 그건 합시다. 나중에 <웃음> 나중에 저기 있으면 저철가뭐 이걸 숫자로만 계산해 가지고 그냥 다 풀어푸는 거지. 그러면 왜냐면 지금 현재 음. 저희는 그 공부를 먼저 했던 사람들이 음. 그 음. 베이스를 알잖아. 요 음. 이제 처음인 사람들은 그거 봐. 그면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풀 볼까? 그, 그게 오히려 더 빨리. 네 이해가 그게 더이이게 답이잖아. <웃음> 그게 답이잖아. 그? 그게 답이잖아. 진짜 알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봐. 우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선 이것을 질문할지도 모른다, 그치? 응. 그리고 우리 책 들고 다니면서 봐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핸드폰은 우리가 항상 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거 해결 다할수 있도록 우리 한해 보자. 그럼 뭐 상담을 우리 하러 온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하러 올 거잖아, 그지 96년 7월 7월 8일 7월 뭐큰문월도 아닐 월 8일 데 낮에 일 7월 8일 7월 8일 7월 8에 7월 8일 7월 8일 7월 8일 7우리일 7월 8일 7이 8일 7월 8일 7월 8일 자 이것만 알고 우리 푸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다른거 다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말다 물어보고 뭐 이런거 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자 이걸 계산하면 자 23번 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운명수라는 거예요이 운명수로부터 성격도 풀고, 재능도 풀고, 이런 것도 풀고 이렇게 하거든자 이것이 우리는 운명 번호라는 거예요 운명 번호 운명 번호라는 것은 내가 타고날 때이 모든 것을 간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예요 이거 계산하기는 쉽다 나중에 그제 아주 간단한데 요거 한 개만 있으면 우리 처음 다 푸는 거예요 막. 몽땅 다 공부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게 아니고 잘연속된 것이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칠 수 있다는 거다. 안 되면 좀 시간이 더 가도 되겠지만은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푸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웃음> 자. 이제, 이제, 이제 다풀어난거야자 <웃음>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야는 어떻게 우리 한 개씩만 한 풀어갈게요 이 이제 성격적으로 한 풀어갈게요 자이 성격적으로 풀게 되면 야는 고집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고집이 많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야는 집착도 굉장히 많이 한다 멍한개 멀다 하게 되면 그게 못받갖고 나중에 아니면 지치갖고 열받고 막 이렇게 할 아이라는 거죠. 자 이, 이것을 우리는 상호 작용을 하는 거죠. 얘는 무슨 합리적으로 했는데 감정이 어떻게 이 순간적인 중간적으로 감정이 많이 동요가 잘 되는 그런 타입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순간 도전형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순간 도전. 뭔가 타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니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떻게요? 인내심, 좀 냉정함, 한 템포 늦는 인생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질 팍팍하게 뭐말 타놓으면 바로 탁내뱉어 보고 바로 행동하고 열 받으면 바로 팍. 되고 예쁘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음만 그래도 열이 가지고 놈인데 잘 속히고 놈 주는 거 좋아하고 놈인데 피해 피고 이런 것은 잘안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남인데 나중에 크다 보면 잘 속힐 수도 있어요. 돈 빌리 주라고. 돈 빌리 달라 하면돈안 빌리 주고 지원차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또 하나의 장점은 나이가 쫙 들게 되게 되면 원래는 이것이 자수성가 타입이에요 자수성가 타입 어릴때는 어릴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스몰 일곱 54 81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릴때는 내 운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나이가 다 여긴데 정은안 좋지 내리막길에 체육가안 좋다 그러면 이럴때는 어떻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안될 때다 이 말이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정안 되면 어떻게? 뭐 한해 두에 해뭐 재수를 하더라도 한번 쉬기 주는 것도 좋다요.만 지금 안 됐다. 그럼 지금 운이 나쁘니까 안 되는 건데 뭐 엄마, 엄마가 옆에 고우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엄마 옆에서 잔소리하고 잘못 짓하고 아니야 잘못 짓으면 네가 목표가 적으라면 한번 더 공부해 보자. 내 기회 줄게 2년만 더 기회 줄게 2년만 더 줄게 그러면 현우는 어떻게 야는 정말로 공부로 가야 돼 근데 공부를 좀 잘하면 야는 이 법대나 상대 이런 데 가가지고 법대나 상대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로 꿈을 지금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힘들어도 대학교 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는 힘들어 만약에 지금 우리 응. 시험 봤으니까 응.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면 아, 들어가면 대학 대학은 들어가면되잖아 저건 들어가면 돼.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지. 아무 데학 들어가갖고 네. 법대 보내버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법대. 아무 대학이나 법대 보내버려갖고 네. 그 나중에 어떻게 로스, 로스쿨이 천상이 될 거가 아체를안 되겠나? 네. 그럼 엄마 해갖고 공부 열심히 좀 쉬어갖고 로스쿨 보내버려. 대학교 가면 공부한다. 이게 이제 가리니까서. 그렇게 공부도 어릴 때 공부하는 아이와 뭐 중간에 공부 잘하는 아이와 나이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뒤심이 좋겠죠 그러면 한 파자고요. 지금 야는 지금 딱삼재기간이에요 누가 말하나 제일 안 좋을 때다 이 말이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거든 뭐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야는 울고 부고 할게 아니라 근데 엄마가 울고 부고 한다고 짜증스러워 했으면 이 큰일 안돼 이럴 때는 희망을 팍팍, 용돈도 팍, 엄마가 용돈 팍주고 있어. 막 겁나게, 겁나게 하면 줘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막, 니 어떻게 저 구라파 여행 한번 갔다 오라고 막. 한 천만 원확주고 있어. 마음 한번쫙비우고 없어 새롭게 공부하든지 니가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일 때는 엄마가 가감하게 큰 돈을 한번 선물하는 겁니다. 자, 비록 네가 지금은 대학에 가는 거는 힘들었지만은 대학에 가서 인생은 이거는 자수성가 타입이기 때문에 말려는 분들이 정말로 좋다이 말이야 그럴 때는 안될때 열심히 이거 안 된다고 고민할 게안 된다고 될때 해야지 그지? 돈이 들어올 때돈을 그래요 돈안 들어올 때뭐백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하나씩 풀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힐링 해야 되고 어떻게 가는 것이 흔히 다 안다는 거지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거, 나중에 요것을 놔놓고, 이젠 정말로 테스트 하는 거다. 그죠? 그 심리 테스트를 다 하게 되면, 야가 공부를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무엇이 걸려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공부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장애 요인이 생기갖고, 이렇게 공부를 안 하게 만들었으며, 이것이 현재는 결함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풀어갖고, 이어서 힐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유를 주갖고, 풍부하게 놀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요. 다 크시니까 이제 크게 이제 앞으로 장교는 어떻게 갈거 해야 되는 거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취업을 어떻게 길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엄마 품속에서 크니까. 이 아이의 재능은 어떤 것이고 뭘 잘할 것이며 야는 공부는 언제쯤 잘할 것이며 언제는 공부가 안되니까 엄마가 멘토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을 푸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엄마가 알고 상담을 해서 아는 건 요만큼이지만은 이것이 좀더 세밀하게 하게 되면 이런 힐링 레포트를 엄마가 사는 거야. ,이? 개인 걸딱 작성된 거. 그걸 포함해서 엄마가 멘토링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엄마를 교육하기 위해서 또 교육비 받고, 그치? 힐링 레포트 주어서 돈 받고, 상담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치? 그러면, 이, 이, 이것만 갖고 우리 다 푸는 거에요. 그렇게 오면은 씹 한자 하나도 몰라도 해요. <웃음> 1, 2, 3, 4, 9까지는 알겠지 뭐. 아무리 보면 <웃음> 제가 가다가 간혹 영문은 쓸 거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이기 때문에. 심리학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영문은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영어는 좀 쓰겠지만은 우리 한자 하나도 몰라도 해요. 동서남북도 몰라도 되고 지름도 몰라도 해요. 우리 1, 2, 3, 4, 5, 6, 7, 8, 9, 이것만 알면 돼. 다른 한분배 어느 세월에, 어사들은 한 번, 6년 배우면, 사람 또 죽이다, 살리다 해도 책임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상담하는데, 6년 배우고, 10년 배워갖고, 무슨 상담하겠노? 그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니고, 수거 것도 아닌데, 고작 상담하는 건데, 그죠? 그렇게 돈은, 우리는 돈드는 게 없잖아요. 우리 노력, 우리 지식과 머리와 지식과 노력 갖고 해가지고 여기서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부가적인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가적인 나이 수, 나이 자꾸 들면 우리가 몸으로 하겠어요. 돈으로 막 투자를 해갖고 하겠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갖고만머리사만 하는 거예요. 상담해 주고 교육식이죠 선생님, 지금 저저 아이가 음, 어, 음. 이제 올해 지금 재수를 했잖아요. 음. 네, 올해 그 대학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내년에더 응, 응. 어, 힘들어지잖아요. 어, 여기서 지금 어, 10, 18 18 19, 이제 20 19잖아. 그제? 19. 네. 19. 네. 내년에 20역이네. 네. 아직까지 네. 내년까지는 남았데 그래서 2년, 그제? 2년을 재수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응. 팍팍 응. 밀어 가고. 응, 응. 그러면 팍팍 밀은 만큼 팍팍 나와요? 아, <웃음> 이럴 경우에는 네. 2년 정도 밀어줬다 하면 네. 효과는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다음에 내년에 한번 만약에 저 친구가 음. 어, 다시 한번 재수를 또 이제 삼수를 한다 해, 음. 하더라도 어. 그 기간이 됐을때 어, 삼수해가 내가 만들었냐면 뭐 네. 성적이 나쁘다 성적이 얼마 든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자주 네. 가고 뭐 원주대학 상지대학교 법대 이런 게갈보이야조 <웃음> 열심히 이사생각하고 이사 이상해갖고 <웃음> 이사, 이사 요고려대학교 법대 가는 거야. 그치? 고래 자격 안 가네 뭐 무슨 면자 이렇 붙더라도 가는 거든 응? 이념 차이가 뭐 그래? 아 나는 내 생각을 내가 부모라면 이념 가급하게 밀어주겠다. 이, 이 사람이 고집이 아까 세다 말이 응. 너무 맞고요. 응. 그 이제 재수할 때 응. 저는 혼자 공부하겠습니다. 응.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원도 안 가보니까 3 개월은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응. 저기 작년에 그선생이또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숙학원으로 가든 아니면 다른 학원으로 가든 아, 아들이 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아 그러면 확 밀어주는 거야 그러면 가기 전에 니 네. 네 가서 저 구라파 한번 보내주고 오겠어 아, 네, 네. 어 지금 당장 재수할 것 같으면 미리 저 이태리를 가든지 한번 보내줘 갖고 구경하면 다 하시고 마음하고 막팍밀리줬고 있어 엄마 엄마랑 미리 주는 거다. 자기가 하려고 안 하는 아이도 밀어 주는 일이있는데 <웃음> 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완면이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저 예행부터 한번 시키는 게 좋겠다. 그럼 이게 당사자가 음. 그 당사자가 지금은 이게다 완전히 성숙된 어른처럼 성숙된 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런 그 슬럼프 기간을 건너갈 때저 아이가 겪을 그 어, 그래서 내가 어, 내가 지금 문제 된다면 네. 이것을 네. 내가 네. 처음에 하게 되면 자꾸 힐링 이걸 한번 머리가 좀 아프잖아. 네. 어? 내가 그런 말 하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얘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적당게 공부가 잘 되고 나면 나중에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한판 쓰는 거다. 그때 돈좀 쓰는 거다. 그럼 돈몇번안 된다. 그때는 시험 치기 한석달 전에 돈좀 쓰는 거다. 내년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내년 한구월달 정도 돼어 천만 원 써야 된다. 상상 자신이. 또 가만히 있다가 못게을까뭐하 <웃음> 어, <나> 다가? <웃음> 아니, 말해. 지금 투자를 해야 <웃음> 그러니까, 그래. 공부해 가면서 그러면 아주 다 알게 돼. 그지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 아이에게 내가 기회를, 자식이 기회를 달라고 하면 이런 아이는 한번 줄볼 필요성이 있다. 미래를 위해서도 이 아이인 데는 기회를 줘야 된다. 자기가 시험을 치고 못치다고 아쉬워 하는데 이때는 만약에 하면 지 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렇게 그러니까 운이 들어오는그 시점에 엄마가 조금만 알고 탁 밀어줘버리면 여기 성적이, 그래서 절대 가지 말고, 저뭐 고려대학교 법대만 가면 지 뭐, 방금 사는 데는 뭐, 쉽잖아. 방금 사는 쉽 요새 뭐, 방금 사는 뭐, 요새 뭐, 식은 죽먹기다 박사님은 공부가 제일 쉬웠죠. <웃음> 나 이때까지 보면 아,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길만 잘 쓰면 공부가 제일 쉬운 거야 공부보다 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공부를 승부를 하게 되면 돈도 어떻게 하느냐고 노민대 가서 존경받고 그제 큰소리 팍 퍼치가면서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돈 갖고 할 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항상 위험성이 도대하게 되고 그거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시간 겪힌다 이 말이야 그제. 벌어 묶기는, 교육해갖고 벌어 묶는 게 최고 편한 거야. 내 열심히, 능력만 있다면 열심히 가르치갖고 내 노동에 대한 대가니까. 다른 건 어떤 게막 여기 뭐 속이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은. 그럼 이런 아이들은 말려놓이 정말 좋잖아. 내가 그렇지 뭐 야가 법대만 딱 갔다 가면, 야는 뭐한 40대 중반만 돼보면, 뭐 이거 완전히 막 부장판사 이 정도는 해먹는다. 가수만 있다고. 아니, 자식이 요구하기 때문에 엄마는 한번 밀, 뭐 여건이 정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된다면 확 밀어주는 거다. 나는 밀어주기 전에 한수더떠각보라스까지한번 더 줬보라는 거다. 니한번 네 고생했으니 한번갖다나한 15일만 갖다 주면, 뭐, 되잖아. 한 500만 원만 주도 뭐, 저이태리갖다다머리들 말끔 해갖고, 새로운 도전 해야지. 그제 떨어지자마자만 또 공부해라. 하면 그거 뭐, 아주 힘든 스트레스 받는다. 그거 그 멘토링이 바로 그거다 아이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갖고 효과를 높이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공부 안 되는 아이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무조건 뭘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지 해출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고 들지 말아야 될 때가 있지 그고 만약에 음. 지금 저그저 그, 저 아이 성적으로요 음. 박사님 굽데는 음. 어, 갔어요 음. 그러니까 대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그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면 저 점수에 맞춰서 뭐그 점수 아 그럼 이 점수에 어이 점수에 고대 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 지가 열심히 할게 정신 차리게 열심히 할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애이사가 제일 중요해 애는 벌써 다알 거거든 자 우리가 일반처면 고려대학교 법대 서울대학교 법대하고 저 법대 법대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아니 서울대 고대는 뭐 바로 그 판검사로 바로 가는데 여분 가도 변호사부터 시작하면, 변호사 요새 밥도 못 먹는 변호사들 많거든. 지가 안다 이 말이야. 로스쿨 또등놓고 면이 비싸는 요새 이거 서울 가면 2천만 지씩안 할게. 그치. 그에 비하면 자기가 해달라 하면 그기또 훨씬 사기 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도 또 미래가 있고. 자기는 이과를 졸업하는데 음. 법대로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여기는 법대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과 지금 이과 공부했어요? 적인구 응. 있어요. 아, 그렇게.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거. 심리학보다는 법대. <웃음> 법학. <법대. 웃음> 법학 나중에 봐봐. 법대 가 갖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고 난 뒤에 심리 공부해라. 그러면 법학 심리 하는 거야. 법학 심리. 응? 법학적. 그렇게 법학을 하고 난 뒤에 심리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거 정말로 좋은 거야. 응? 그렇게 예를 들면 범죄심리 이런게, 심리학에서 그건 아니고 법학을 한 사람이 이 심리를 해야 돼. 범죄심리 같은 거. 한 번만 가감하게 밀어 줘버렸어. 그러면 자신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이과, 요새 이과, 내가 이과 입니까 공대. 이거 뭐별 볼일 없다. 정말 돈안 된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과 가갖고 내가 대장 할수 있나? 이과는 항상 연구소 아니면 공장에 가야 되잖아. 그거 뭐 시효가 있지 조금만 되면 젊은 뭐 이러다. 그리고 보면 이 변호사 판사는 죽을 때까지 해먹잖아. 라이센스가 그게 좋은 거예요. 어사 라이센스가 좋은 거는 저희가 할수 있을 때까지 해먹잖아. 그 라이센스는. 함부로 뺏어갈 수도 없어. 특별한 거게, 정말로, 어려를 가지고 사기친 거 아니면, 어사 면허증 이거 절대 그, 못없세거든 판검사 자격증 그거 뭐고, 변호사 자격증 없어서못 없앤다, 이 말이야. 그죠? 누구한테는 북한에 갔다 오기 이상한 짓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 자격증은 없을 수가 없어. 그럼 평생 해먹잖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수리심리협회에서 딱 하게 되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야, 여기서. 지금은 이제 각시작일 뿐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지만 그래서 전문 라이센스가 앞으로는 이 카운셀링과 연계돼서 굉장히. 그럼 법학을 한 사람은 법학 심리, 그죠? 어사가 됐으면 어디 갔었더라면 어료 심리 그래서 정신과가 지금 1등이잖아 정신과 돈 엄청나게 버는데 지금 상상이 아닌데 뭐 그만큼 이 사회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복잡하다 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이거 의학 신이 이거 별로 재미없다 그제 이거는 심리학과 보내줘야 돼 근데 심리학이 너무 열악하니까 이론적으로 열악하고 의학하고는 상대가 안되잖아 그러니까 의학이 다 잡아먹는 거야 의사들은 머리가 좋잖아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재능도 풍부하고 돈도 풍부하고 하니까 전부 다 적을 거라는 거요 그래서 심리학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으로 정착을 해 나가야 돼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실 수있어 자, 예를 들어가지고, 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여행 한번 보내주고, 신기 일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봐. 열심히 다 공부하게 되면, 이제 세월이 다 돼갖고, 엄마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한 가지 있어요. 이것을 다그 엄마가 힘을 탁 실어주고, 그니까 지가 좀 좋은 대학에 탁가면지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네. 중장년 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 인생 끝나게 장년만 잘 가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서클이 있는 건가요? 아, 다르죠. 다르지. 종류가 다르죠. 그것을 우리는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지. 어사람 이렇게 그냥 한자가 상팔자로 위로 상팔자는 없고우주한 <웃음> <놓고 웃음> 밑으로 가든지 올라 가든지 공평하긴 해요. 그 중년에 내려가든지 말년에 내려가든지 초년에 내려가든지 종류는 다다르지만 그렇게 이 참, 다, 이, 라이프, 사이클,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도 없다. 누구말따나, 응, 어? 이건이, 이건이 해장이 돼갖고, 좋은 거 있었겠나? 중간에 가면, 삼성, 선성차 망하고, 또, 돈 배임했다 해가지고, 경찰서 오라니, 가라니, 돈으로 댄판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또, 문제 생기고, 이 뭐, 몸도 함지 치고, 이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무리 돈만 각 돈이 많다 해가지고, 이것이, 일이 되는 거아니다 인생에는 돈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것은 있어야만이 그죠. 우리는 목표를 먹고 살고 난뒤에 아마 돈이 좀더 좋은 거 명예를 찾아갈 수도 있고 돈을 더큰 돈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기본 베이스도 안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힘든 거예요. 지금 대학교 나가지고 인문사회계에서는 90%가 전부 다 실업자를 안 합니까? 전부 다각연쇄점에서 알바하고. 그러니 알바하는 데도 또 알바 못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머리 아프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것도 노인네들 연봉 많은 사람들 하나 나가면 젊은 사람들 세명 쓴다고 하는 거야 아그지 그런데 뭐 젊은 또 나이 많은 사람이또 기득권에서 안 밀리나가라고 오래 사니까 나가면 또잘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나라도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야 지금. <웃음> 그렇게, 이것만 다 해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단합인 거야. 조직 속에서. 상당, 그치, 그렇게. 그치, 그렇게. 어, 어, 어, 어. 사회가 어수선하면 더 좋고, 이, 뭐, 좀, 이래, 좀, 이, 이,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 많으면 더 좋고, 우리는 핵가득 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렇게 목표가 힘든 사람, 안 힘들게 만들어지고, 어려운 사람 안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람 우는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축이잖아. 그러면 사회가 헷갈리고 이래도 우리는 괜찮은 거야. 우리만 정치 찾으면 <웃음> <웃음> 우리만 정치 차이면 그래서 이거는 정년도 없다. 그치? 그리고 그 우리는 돈도 필요 없다. 우리 머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노력만 부과하면 되는 거지. 이제. <웃음> 내 노력만. 그래, 가면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면 사업 자금이 있어야 되지. 장사하려면 점퍼를 하면 또 빚내갖고 해야 되지. 근데 그것이 갈지 안 갈지도 모른데, 그지? 내가 조금 잘되하니까그 사람 하나 생기갖고 내 쫄딱 만들어보고, 뭐, 이래뿐 뭐. 이게 뭐, 이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옛날같이 요즘 뭐, 돈으로 투자해갖고 한번 망해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로 힘들다. 못 일어나는 거예요어지간한 사람 누군 말 때는 헬스클럽 처음 매갖고 돈막 매득 들어갖고 해놨는데 앞에 보니까 2 0억 갖고 해가지고 그 이십만 이쁘지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이것이 뭐 내가 지역을 한다해 갖고 이거 은금이나 많해 주나 그것도아니거든또 그죠. 그러면 사는 게 자꾸 힘들어가는 거예요.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찌 보게 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르게 그런 사람을 고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일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뜨더라. 좀 이게 말씀 들리면서어이 응. 응. 공부한 사람 자체가 응. 심리가 안정이 안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고쳐 가는 거지. 고쳐야 되는 거지. 아, 기기 붙으면 기진 때려야 되고 올바로 정신 못 차리면 올바로 정신 딱 차리 놓고 하는 거지. 우리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부하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치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공부 못하면 다른 공부, 어떤 공부도, 어떤 기술도 할게 없다. 이게 1, 2, 3, 4, 5, 6, 7, 8밖에 없는데 뭐. 한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다이 말이야. 이것도 못하면 다른 공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저작권과 모든 특허권을 다 준비를 해놓고 놔 시작하는 거 이건 어떻게 아무런 침투를 못한다 이말이야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온갖 권한을다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힘딱합치고 응, 어? 다 노력만 하면 되는 거지 좀 안전해셔야 되죠.